자 지난 영상이었던 락스타의 시초와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해외자료 국내자료 할것 없이 찾고 찾고 모그모그 하다가 레드 야 이거 이거 이름 발음하기 어렵네 이거 누가 지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건데요 레데리 관련 자료들이 어느정도 모였는데 말입니다 이걸 그냥 두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이번에 한번 영상 썰람 짧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건데요 자 캡콤의 게임으로 길이 남을 뻔한 이 시리즈가 락스타라는 둥지에서 안래 깨고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렛츠고 저번 영상에 짧게 언급한 대로 현재 락스타의 레데리를 탄생시킨 개발사의 현재 명칭은 락스타 샌디이고 예전 명칭은 엔젤 스튜디오라는 회사였는데요 일단 뭐 과거 얘기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죠 어쩐지 골목길에 있을 법한 사진관 이름 같은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디에고 엔젤이라는 사업가로 뭐 해외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따서 회사 짓는 경우가 뭐 많으니까 그리고 뭐 자료를 이렇게 모았는데 공통적으로 도출된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 파티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어그 사람도 파티 좋아했던 것 같은데 각설하고 우리 파티를 좋아하시는 디에고 엔젤은 1984년에 3d 그래픽을 다루는 작업용 스튜디오로 엔젤 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됩니다 일단 창립 초기였으니 뭐 당시 게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잡히기도 전이라 영화 뮤직비디오 할것 없이 죄다수저기로 유명했는데요 1992년에는 영화인 잔디깎는 사람과 개구리와 키스를 이라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그래픽 작업을 도모하게 되는데 뭐 방금 전에 보신 그 개구리 뮤직비디오가 1994년 mtv 뮤직 어워즈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뮤직비디오계에서도 이름을 날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 자체가 파티를 너무 좋아하는 파티 성애자다 보니 직원들은 금요일 저녁 5시만 되면 디에고가 가져온 데킬라를 마시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업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 뭐 대표님이 주시는 거니 마시긴 해야겠지. 뭐 그렇게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90년대 다양한 분야에서 3D 폴리곤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럭저럭 잘라가던 이 회사는 어느날 고성능 계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실리콘 그래픽스와 제휴하여 하이엔드 컴퓨터의 데모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침 현재의 닌텐도 64, 닌텐도 위 닌텐도 스위치 개발 총괄이었으며 이와타 사토루 별세후 마리오 아버지인 미야모토 시계로와 함께 닌텐도를 이끌었던 닌텐도 하드웨어 개발의 수장인 나케다 기뇨가 뭐여 이건? 이거 누가 만든거임? 이라는 반응을 내비칠 정도로 감탄사를 날리며 우연히 본 데모 영상을 토대로 엔젤 스튜디오와 접촉하게 되는데 그렇게 접촉한지 3일만에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닌텐도와 엔젤 스튜디오는 닌텐도 64의 기술 파트너로 재유 계약을 훌딱 맺어버립니다 그렇게 1995년 2월 엔젤 스튜디오는 닌텐도 64 개발을 위한 속칭 드림팀이라고 불릴 정도로 닌텐도의 비호를 받고 있었는데 우연인지 아닌지 훗날 락스타노스의 전신인 DMA 디자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니 닌텐도의 해안이 어느정도 적중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닌텐도 아메리카 회장이었던 하워드링컨도 엔젤 스튜디오는 뮤직비디오, 영화, 광고다할것 없이 상이라상는 죄다 쓸어잡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닌텐도에게도 강력한 64비트를 선물해줄것이다 라고 외칠 정도였으니 이정도면 뭐 엔젤 스튜디오의 콧대가 뭐 어느정도 설만도 했었겠네요 그렇게 닌텐도와의 계약이 자극이 되어 엔젤 스튜디오는 닌텐도 64의 범주를 넘어 비디오 게임 제작으로 전략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에고 인젤은 엔젤 스튜디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서술하는데요 당시 동서양 문화적 차이가 매우 컸던지라 디에고 인젤은 공적으로 캡콤 코나미 등의 일본 퍼블리셔와 협력하는 것을 우선으로 서양개발사의 신뢰도를 심는 것을 우선으로 했으며 사적으로 일본에 갈 때마다 일본에 없는 희귀한 데킬라 6병을 들고 가져가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역시 문화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세계 공통적으로 술한 잔이면 위아더 그렇게 엔젤 스튜디오는 캡콤의 최초 서양외주 개발사로 1999년 닌텐도 64용 바이오하자드2를 성공리에 이식하여 출시하게 됩니다 바이오하자드2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 당시 플레이디스크만 두장이었는데 이걸 64비트 카트리지에 고작 9명의 개발자를 데리고 이식했다고 하니 엔젤 스튜디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뭐 cd 두장을 64비트 카트리지에 완벽히 이식했으니 뭐 캡콤도 당연히 놀랄 수 밖에 없었는지 슬금슬금 다른 무언가를 제시하는데요 캡콤은 기존의 이식작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게임을 엔젤 스튜디오에 의뢰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 누구도 이 게임이 현존 가장 인기 시리즈가 될지 몰랐던 그 게임 레드데드 시리즈 제작의 시초가 됩니다 개발 초기에 캡콤은 당시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오카모토 요스키에 의해 레인보우 식스와 약간 비슷하게 전술 팀원을 구성할 수 있고 각자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캐릭터 전환이 가능한 3인칭 슈팅 게임인 스왓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엔젤 스튜디오 개발진은 약 3개월 동안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구했었습니다 원래 컨셉은 건물 하나 딸랑 놔두고 7명의 스와팀을 구성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로봇이 지배하는 엉뚱한 배경으로 번복되기도 하는 등 오카모토의 번복이 한을 찔러 난항을 겪었다고도 하는데요 결국 웨스턴 컬처에 매우 심취했었던 오카모토는 카우보이 사이에 총격전 한번 찍어보자는 최종 제안을 하게 되고 웨스턴에 익숙했던 엔젤 스튜디오는 기존 스의 프로젝트명을 스파게티 웨스턴 액션팀이라는 묻지 못할 명칭으로 수정하여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레드데드 시리즈의 첫 번째 적인 레드데드 리볼버의 컨셉이 탄생하게 됩니다 뭐 이래 분위기 좋게 개발을 시작은 했었습니다만 캡콤과 엔젤 스튜디오의 불화도 점점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트리트 파이터2의 출리를 디자인했던 야스다키라는 어, 여자 드레스를 입은 남자 사이코 킬러 하나 만들어주쇼 라는 주문에 일부 개발진의 머리를 긁게 만들었고 심지어, 오카모토는, 야, 레드와 데드가 서로 단어의 라임이 붙어 있으니까 일단 집어넣고, 웨스턴 액션 게임이니까, 어, 레드 데드 리볼버로 가는 게 멋있을 것 같다. 라는 말에 서양 개발사였던 엔젤 스튜디오는 저게 당최 무슨 단어적 의미냐 라는 반응을 내비친 데다가 공동체 주의 사회였던 일본의 야근 문화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등 당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완벽히 좁힐 수는 없었죠. 이렇다 보니 당연히 개발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었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은 결국 캡콤이 프로젝트 폐쇄까지 생각하게 만들면서 끝이 나는 듯 했으며 심지어 직원들 급여까지 체불하는 상황까지 초래하는 등 상당히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디에고 엔젤은 엔젤 스튜디오의 매매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객이 바로 한때 미드타운 매드니스의 개발을 의뢰했던 락스타 게임즈였습니다 사실 락스타 내부적으로도 인수하는 것보다 하청 관계를 유지하는 게 비즈니스 관점으로도 더 적절하다 라는 이유로 인수가 무산될 뻔하였으나 당시 자체 게임 엔진이 없었던 락스타 게임즈에 엔젤 스튜디오가 자체 제작한 엔젤 게임 엔진에 매료된 락스타 게임즈 대표인 샘 하우저에 의해 2002년 11월에 락스타 게임즈의 모기업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는 엔젤 스튜디오의 인수를 발표하며 엔젤 스튜디오는 락스타 샌디에이고를 명칭 후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무렵 레드데드 리볼버의 개발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컨셉을 최초로 제안한 오카모토 유시 이미 캡콤을 떠난 뒤였고 레드데드 리볼버의 라이선스는 락스타에게 넘어간 후였으며 이러한 락스타의 지원 아래 2004년 5월 4일 5년이라는 우여곡절 길고 긴 개발 끝에 레드데드 리볼버는 빛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진 우여곡절 끝에 엔젤 스튜디오의 창립자인 디에고 엔젤이 2005년에 스튜디오를 떠나게 되면서 락스타 샌디에고는 2010년 레드데드 리뎀션 2018년 레드데드 리뎀션 2를 출시하면서 레드데드 시리즈의 주축 개발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한편 레드데드 시리즈의 초기 컨셉을 정립했던 오카모토 요시키는 이러한 레드데드 시리즈가 캡콤의 게임 라이브러리에 속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비록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이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낳았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 캡콤의 바이오 아자드2 몬스터헌터 월드 출시를 통해 자국을 넘어 동서양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국경 없는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 철학에 영향을 준 하나의 거대한 기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며 이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아니 아니, 아니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질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플 프로덕션의 심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old friend. It's been a long time. <laughs>